안녕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걸음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류와 안전 두 배, 이배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걸음막의 영류와 발달적 특성과 사고 발생 유형을 알아보고, 부모님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안전교육과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음막의 특성은 만 1세에서 만 3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그 신체의 중심은 머리 쪽에 있다 보니까 균형적인 안정적인 보행을 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반면에 영아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율성과 운동신경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 범위가 좀더 넓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행동들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만져보고 또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에 대한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의 발달적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에서요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가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그 시기에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안정적인 보행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또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지각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죠. 이때 이제 부모님들이 좀더더 더 주의 있게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연계한 안전 사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걸음마기 영아에게 안전 의식이 기초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걸음마기 영아에게 뭐 일상 생활에서 뭐 횡단보도 건널 때 단계별로 활동을 좀 안내를 해준다든가 예를 들면 한 손은 엄마 손을 잡는다. 다른 손은 어피 든다. 차가 멈췄는지 확인한 후에 천천히 건넌다 이런 과정을 단계 단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린이집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체험 학습을 통해서 실시한다면 네.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운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또 신체적으로 작기 때문에 더더욱 볼 수가 없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걸음기 영화를 혼자 두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차량을 탑승했을 때 가능하면 뒷좌석에 카시트에다가 꼭 태우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착석과 동시에 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것 같고 스스로도 이러한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자연스럽게 안전띠 착용이 습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요즘에 등하원 씨 어, 차량 탑승 시 아이들에게 꼭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이러한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것들을 습관화 된다면 은 아마 어, 아이들이 쉽게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름막의 두 번째 안전사고 중에서 화상이를 말할 수 있는데요. 영아들은 성인에 대해서 피부가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열에도 쉽게 화상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화상사고가 나는 것은 전기밥솥에서 나는 증기 배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증기가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위험을 성을 감지 못하고 손을 만질 경우에 화상과 연결될 수가 있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부모님들이 텀블러나 아니면 컵을 이용해서 차를 마신다든가 커피를 마시면서 의식 중에 탁자에 올려놔서 아이가 손을 대서 엎질러질 경우에 뜨거운 물로 인한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실내에서 우리가 쉽게 먹는 그런 것들을 위험성을 알지 못한 걸음마기 영화 같은 경우는 뜨거움으로 인해서 화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이러한 화상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호기심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 왕성하게 탐색을 하고자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에좀 스스로 이렇게 걸을 수 있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 자율성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시기거든요. 가정 내에서나 또는 가정 주변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어떤 놀이기구를 스스로 하고자 했을 때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그런 부분에서 좀더더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추락인데 이 추락적인 부분이 신체적인 발달에 대한 아직 미성숙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지적인 위험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통제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는데요. 그러나 이 시기는 또 발달에 대한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재지나 또는 통제라기보다도 안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활동한 곳에 안전 매트를 좀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걸음마기의 신체적 크기에 맞게 어떤 놀이기구 또는 시설들을 어,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지도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계단과 난간에뭐 안전바를 좀 설치해서 계단 밑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아파트 내 가정 내에서 베란다 창문에다가 물건을 쌓아놓아서 걸음마기 아이들이 그걸 어, 딛고 오르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걸음마기의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 아이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안전사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부모님들은 이런 아이의 몸짓, 표정, 그리고 행동을 잘 유심히 관찰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어린이집과의협력과 연계적인 측면에서 영유아의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여건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 안전 두배 이배 교수였습니다.